소전티 t v 반짝반짝 소울이에요 오늘은 할머니 옥상에 놀러왔는데 같이 구경하러 가볼까요? 고고! 자 먼저 제가 소개해줄거는 짜잔 딸기예요 할머니한테 있는 멋진 아주 딸기입니다 이렇게 딸기 꽃혀있어요 아, 이 꽃, 이 꽃, 이 꽃, 이 꽃. 아, 예뻐. 여기, 여기, 않게 잘 어, 꽃이 여기, 여요 에벌레가 밖지않게잘간디션이 좋다. 어, 꽃, 여기도 있다. 꽃이 여기, 꽃이 여기 폈어요. 꽃이 여기 폈어요. 꽃도 있고. 나이가더 맛있는데 <웃음> 자, 이번엔 물고기 이번에 소개할 건 제가 물고기를 소개해줄 건데 짜잔 엄청 귀여워요 조금 넣어도 될까요? 우와. 우와. 에이? 할머니가 주신 이유를 맡고 있는 이쪽으로 가서 선인장 가볼까요? 짜잔! 선인장이에요. 너무너무 안쪽이고 이건 너무 까칠가그래요 이건 옆쪽으로 가볼까요? 너무나 예쁜데 가운데 꿀인가? 구무줄 같은데? 너무나 예쁜데 가운데 꼬린인지 거미 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운데는 꼬이있네요자 이제 또나다녀서 우와 얘봐봐요 엄청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어? 줄무늬 소리 좋아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저희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이것 봐. 왕손인정. 이거 만져도 되나? 만지면 안될것 같아요. 손이 찔리나 아플 것 같은데요. 헉,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혹시. 벌레 아닌가요? 어떤 거요? 인가요? 이건 벌레가 아니라 이것도 선인장이에요 근데 이랑 똑같은 이런 선인장이네요 그렇네요 찔리면, 찔리면 정말 아프겠네요 여긴 정말 식물원 같네요. 네, 식물원이에요. 잠깐, 친구들, 저희가 타고 있어요. 아, 무서워. 볼게요. 자, 뭐부터 심어볼까요? 이거 아, 이거 딸기 여기다 계속 넣어주세요. 네, 주세요. 네. 네, 안녕, 기 안녕. 우리,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주이님 흙을 좀 넣어 주세요. 여기 아 응? 예쁘다 또 여기다가 예쁘게 장식을 장식 해볼게요 응. 네와 여기, 여기 요 또? 아자 응, 응. 응. 장식? 자 장식 자 돌멩이 고 이거는요 마사고 자, 여기도 한는데응좀따주세요 어, 여기다 이것도 장식 한번 해주세요. 이거 좋아. 선선 선 뿌려주세요. 빨간색 내가 좋아해. 하 빨강. 네. 네. 소이도 좋아하고 아마 딸기도 좋아할 거예요. 딸기랑 어울리는 빨간색이다. 네. 심어볼까요? 이렇게 여기 잘 놔두고요. 두고 여기 도와주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팔 뜯어요, 이거. 이거, 이거 뜯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뜯어봐. 자, 또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뜯어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구박 구박 깨깨깨. 안녕. 뜨비야. 아빠야. 어. 다시 나 맛있죠.